아이고.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. 기업이 비즈니, 어, IoT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것.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. 예. 왜냐하면 이 어, 모델을 하나 아, 알면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DBR은 다써 있어요. DBR은 다 써놨는데. <웃음> 그 읽은, 읽는 것 보다는 이게 들으시는 게 제일 요 모델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. 현재까지 이게 제일 멋있어요. IoT 모델 중에. 네스트랩이라는 회사의 모델입니다. 올 초에 구글이 난데없이 3.2조에 샀어요. 50명 있는 회사인데 3.2조? 아,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? 사람들이 다놀랬죠 그때도 저는 이 모델이 뭔지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스트랩은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온도조절기를 만듭니다. 어, 미국으로 지금 한유엘,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한유엘 그 기계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. 뭐, 우리나라에서 지금 LG 산전인가? LG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는. 온도 조절기입니다. 요거 얼마냐면 250불이에요. 예, 리테일한테 한 120불 정도 보낸답니다. 하나 팔릴 때마다 네스트랩이 한 30불 버는 장사예요. 구글이 인수할 때 6,000개 팔았대요. 6,000개 판 상태에서 3.2조에 인수됐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냐? 났느냐 어, 한번 말씀드리면, 작년 6월에 텍사스 오스틴이 굉장히 더웠어요. 38도가 막 계속되는 그런 날, 날이었죠. 계속 더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블랙아웃 걱정하죠. 이번 여름잘 지나갔습니다. 우리나라. 특별히 뭐, 무슨 뭐 없었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블랙아웃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도매 전기회사에서 소매 전기회사로 보내는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. 근데 이 네스트랩의 이그 서머스텟을산 고객들은 러시아워 리워드라는 계약을 맺습니다. 그럼 러시아워 때는 내가 온도 조절 안 하겠다는 거야. 니네가 대신해. 니네 회사가.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운 날. 이제 일기 예보가 나오죠. 오늘 낮에 굉장히 더울 겁니다. 그러면 네스트랩에서 미리 오전에 차갑게 만듭니다. 그 집을. 그리고 실제 제일 더울 때는 오히려 1도 높여요 에어컨을 오히려 끄는 거죠 그러면 집에 있는 그조절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에너지 러시아어라고 떠요 이거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계약 파기예요 만져도 돼요 계약을 파기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만진 사람이 몇프로 %냐면 10%만 만졌어요 그 90%는 대충 견뎠어요 뭐 그렇게 더웠겠습니다 사실 그죠? 우리가 뭐 블랙아웃 될까봐 막 TV 라디오에서 막 전기를 아껴 써요. 그런데 그, 그 전기가 더 나가잖아요. 지금. 지금은. <웃음> 예? 근데 이제 이렇게 돼. 그래가지고 한 여름을 잘 지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고객들한테 85달러를 나눠줬어요. 수표를. 그다음 네스트레븐 얼마를 벌었냐면 25달러를 벌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 110달러를. 오스틴 에너지로부터 받아낸 거예요. 오스틴 에너지는 이 더울 때 이제 에너지를 저, 절약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, 사례, 이 사례를 보고 나서 이제 구글이 이걸 인수한 겁니다. 재빠르게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고객은 250달러에 이 기계를 사가지고 첫, 첫 해에 85달러를 뽑았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 원가는 170불밖에 안 돼. 고객들한테는. 그 다음에 네스트랩은 이거 하나 팔때 30불 벌었는데 요한 여름에 25불을 이걸로 더 번거죠. 그러니까 프로덕만 판 모, 모델이 아니라 프로덕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근데 그것은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이었다는 라 것입니다.